그러면, 그러면 이거 다시 아까 그, 그 게임으로 돌아가서 해볼까 왜 안됐지 아까는 완전 노랑이로 해서 갈게 <웃음> 완전 노랑이 아까는 왜 안됐지 꽤나 가까운 위치에 산이 있네 여기 위치는 나쁘지 않다 야 이거 수트 바꾸면 뭐가 좋냐? 바꾸면... 뭐... 글쎄 <웃음> 좋은 거 없다 이거 버프 없다 이거 맞춰서 일단 가볼게 어 주변에 레진하고 고난불하고 바로 옆에 숲도 붙어있고 이거 위치 존나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어 맞네 위치 존나 좋은데 이거? 뭐 이거 착유전이 3개야? 왜저 서버는 왜안 들어가신 걸까? 너무 다시 나... 해볼까? 아까그게임야저 미네랄덩어리 붙어있는 바비는 음, 부수지 마라 안다 안다 안다 어? 그렇네 있네 우리 뒤쪽에도 또좀더 가면 하나 달려 있는 거 있고 요 바로 앞에 숲 안에 나무에 또 있는 거 있고 저넘어서눈눈산 저기에는 공작서 같은 거 있을 거고 음. 자우트 손님 여기 난개발해도 되나? 어? 집 주변에 있는데 뭐... 조심해서 저 흙만 안... 저... 미네랄만 손상 안 시키면 된다. 쟤는 일종 주기로 아마 미네랄이 다시 열리거든. 나중에 땅바닥에 흙해가지고 다듬으면 되겠지 이런 거. 어... 나중에 다시 메꿔버리면 돼. 아 그... 그럼 어. 나 일단 통좀몇개 만들게. 미리 그 호남물하고. 어... 어... 오빤 지금 이거 해야 돼. 음. 일단 태도 좀 드릴게요. 음. 참고로 태도는 T를 누르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다어 알고 테더. 있어. 야, 어, 오케 산소 필터 니 필요하겠나? <웃음> 음, 일단 음. 통통 하나씩은 들고 있어. 지금 당장에 통은 뭐든 쓸 데가 없긴 한데 아 통통 통 들고 있어야지 어 하나는 있어야 나중에 편하다 이 레진으로 좀. 하나 만들어라 이거 연구 좀 하자 연구가 안 되는데 저건 연구하는 거 아니다 그냥 식물이다 미네랄 이거는 연구 챔버 만들어야 할수 있거든 그러게 어 혼합물 혼합물 더 찾아라 일단 지금 테더.. 테더 원들 좀 많이 들고 다닐게 일부러 저번에 테더 많이 쓰지 혼합물이 더 필요하다 근데 그 이전에 잠깐만 소용통 하나 만들고 나도 통은 만들어 그 다음에 유도 표지 말고 작업등 말고 야 소용 프린터 만든 데 레진.. 아 혼합물 누거나 소용 이렇게. 프린터? 어, 혼합물이 있어야 돼. 혹시, 혹시 모으니까 통은 들고 다닐게. 어, 하나씩은 들고 다녀야 한다, 최소 그래야 안전하게 산다. 어, 근데 한국 섭생이니까 좋아졌다. 어, 확실히 편하다.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올라올 때부터 자연동굴 있나? 아, 아직 못 찾았다. 얘는 뭐지 근데? 뭐라 했더라니? 뭐? 항성물체? 아 저거는 음, 나중에 어딘가 이벤트용으로 쓰는 걸로 갔다 일단은 주변 미네랄 같은 거는 미리 먹어가지고 집 주변에 놔두고 얘뭐쓰는거지뭐 바위? 아니면 식물 바위 뭐만 하는건데 아 저거 뭐 이상한거 아그 잔해 잔해 자네는 아 자네는 좀 그냥 나중에 저 갈아가지고 고철 만들면은 그것도 나중에 아이템 배달시킬 수 있거든 그럼 일로 연장해보기 길좀아 어... 레진밖에 없다 호남물 어쨌노 이거 또 레진 잘 발견 호남물이 어? 없어 약간 굴 파진거는 발견했다 오니 네 소형 프린터 만들거 있나 아 그러니까 소형 프린터 만들려고 호합물 찾으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어 있는가? 찾았다 호합물어호합물이다개게내집네내집 어, 말고 호합물좀 주세요 이만들아 호합물 먹었다 일단 소형 프린터 하나를 미리 만들어 두자 어. 어 만들어졌다 나이스 소형 프린터 혹시 만들었나? 아 어, 만들었어 어 그러면 일로 갖고 와서 제 옆에 설치 하나 하면 된다 일단 호남물좀 이거 마저 캐고 올게 어어 어, 어, 너무 많다 야 근데 마저 캘라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갖고 온나 다갖 갖고 소형 프린터가 될... 있어야지 이제 자원 칸을 하는 새로 만들거든 호난물 만들었다. 갈게 내가 중간에 받으러 간다. 니네 태도 남았나? 응, 많이 남았다. 남았네. 호난물몇개 캤어? 호난물두개더 있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레진, 레진도 레진 여기다. 오, 여기 동굴이 하나 있네. 꽤나 깊어 보인다. 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어디 보자 역시 혼합물은 더 있다 네가 본게 끝은 아니었다 다행단야 일단 혼합물 여기다 다다 다 내려놓을게 그냥 어이 이, 필요한거 가지고 쓰고 여기 소형 프린터 레진 여기 자원 잘발 배치 잘돼있네몸발좋구만 어, 그건끼어서 충분히 왔다가도 될 정도의 위치에 산도 있고 프눈 앞에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오, 오 작동하는 소형 태양전지다. 어, 진짜. 어 소형이긴 좋네. 해도 태양전지 하나 쪼. 태양전지 나쁘지 않지. 중형이면 좋겠지만 소형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다. 하던... 일단 야, 나 소형통 일부러 두개 만든디 아직 그거 그 뭐냐 그게 연구가 안 돼가지고 장 당장 쓰지 못한디 그거 야 소형 프린터에 그거 꼽으면 어떻게 되냐 뭐 레진 꼽으면 어떻게 되냐 소형 프린터를 대고 F 눌러가지고 해품그 준비를 해야지 써봐 써볼까 한번 뭐. 그리고 거 달지 말고 졌다더라 그러니까... 어, 그렇네. 아, 맞네. 작업돼있네. 어우, 시위치가 잘못... 이거 반영이 좁았다. <웃음> 됐다. 어, 그렇네. 하네, 뭐 만드는데 이러면... 어, 저거 지금 중간 크기 저장소 만들고 있어 어... 아, 맞네. 3D 프린팅 하네. 진짜... 3D 얘들 기술이 참 좋아요. 일단 나 그.. 아, 그 어, 만들었네. 일단 동굴 갔다 올게 필요하니까 어.. 조심해서 갔다와라 오케이 라테라이트 캐다가 뒤지면 답도 없다 뒤... 초반부터 뒤지면 노답이거든 아라테라이트맞다 캐야되지 근데 지금 당장에 라테라이트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뭐야? 그건 고려해서 왔다갔다 해야 돼 와.. 산에도 저 미네랄 잔뜩 보이는데? 여기 이위치에서 보이는 미네랄도 두세개정도 보이는데 미쳤네 와.. 사방에도 지금 미네랄 널려있는데 숲에도 동... 유기물 있고 <웃음> 동굴은 잘.. 여기 전보... 전보다도 자원 조건이 더 좋다 훨씬 좋다 여기 지금 조건이 전보다 훨씬 좋거든 일단 동굴은 내가 찾아놨고 호, 일단 갈일 없으니까 안 갈게 음. 동굴은 당장에 가도 그렇게 도움은 안 돼. 나중에 아, 가야겠다 여기 또또또 또 그거 다듬어야 된다 일단은 호남물부터 캐웠나 당장에 원심불리가 없으니까 잔뜩 캐울게어 레진은 사방이 있으니까 조금은 늦게 켜도 된다. 그까 그러니까 레진이랑 같이 있다, 캐는데. 어. 고난물 개스 같지? 그건 부족하다. 세 개밖에 안 남았네. 고난물 채취 중. 암모님도 같이 있다. 어, 같이 켜라 그건 당장엔 못 쓰지만 후반에 쓸수 있다. 조금 뭐, 뭐 후반이라긴 애매한 위치에서 아 근데 이래놓고 또 다음에 하면 또안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웃음> <웃음> <웃음> 설마가 사람 잡는 듯. 으악! 테너 떨어졌다. 테더 떨어졌다. 안 돼요. 좋은 테더였다. <목소리> 으악! 유기물. 킹기물. 야, 야, 니도 여기서 혼합물 좀캘래난 음, 아. 지금 연구챔버생성중이야아야 혼합물 많다, 여기. 일단 연구, 연구를 연구 제작해야지 연구를 할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연구기를 배치하고 있다 일단 아 발전기가 역시 아 저번, 저번에 그 세이브 파일을 왜 못쓰지 그러게 내가 뭐한 것도 없는데 거기서 약간만 발전시켜놨을 뿐인데 그걸 못한다 야 혹시 실험용으로 이거 니가 음.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음. 니가 잠깐 나갔다가 내가 약간의 발전을 이뤄놓으면은 그게 또안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해봐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 빼고. 흑연? 아니네. 아, 태도만 아, 지금 몇, 몇 덩어리 들고 있는 거냐. <웃음> 그러게. 이거 하고. 캐더아세 덩어리 아, 보이는데다 뺐어 레진도 역시 초반에는 엄청 쓰니까 당장에는 좀 캐나야 뭐 만들고 있네 어 옆에 레진을... 있는 연구챔버를 배치하기 위해서 연구물을 자리를 만들고 있. 그렇네. 뭐또 만들어야 되냐. 아, 어, 일단은 이제 저것들 배치하면서 저장소도 추가로 생성하고, 갈게좀 있다지. 기지의 전력 상황이 그렇게 막 너그럽진 않기 때문에, 우린 주의하면서 상대 살아야. 대형 프린터도 만들래. 아직 있다. 만들어도 못 쓴다. 아빠 레진. 왔다. 뭐야? 레진 너무 많은데? 아예 많아야 한다. 저반은 저기도 개발 많아도 해나가겠다. 많아도 아무 문제 없. 왔나? 만 <목> 어흐 <목> 와 여기 레이징 개많네또 미네랄 있다 어디 보자 여기 또 뭐가 있네 그런가 어 이거 키쓸수 있는 거다. 카드로 한번 내가 카드로? 응 버리고 여기도 한번 가보자 아 혼합물이 필요하네 일단 이거 다 연구하고 됐으어 어, 호남, 돌아왔다 호나물 좀더 캐야겠다 어 캐고 있었나 봐. 아 캐로 갔다 지지에 저산 갔다가 캐 출발한 거고 심시해서 산도 갔다 왔거든 어. 산에 뭐 있대? 뭐 미네랄 좀있더라 어, 있더라. 입구부터 있대. <웃음> 이여 우리 저녁은 시켜 먹는 것이다. 으악. <웃음> <웃음> 난 저녁 먹고 아, 오면 벌쩡해서 못 돌아온 니술 샀다, 오늘도. 미친.. 정신 차려라. 왜 계속 마시는데? 음, 그냥. 아, 그렇게 자주 안 마신다, 나. 맨.. 맨.. 그런 거 치고는 맨... 어째 볼 때마다 마시는 것 같은데? 저 카톡방을 봐라. 볼 때마다 마시는 이유가 아마 내가 자주 안 들어와서 그럴 걸 아마. 아, 그런가? 응. 음.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저 게임 같이 만드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는 저분이 여자라는 걸 어제 알았다. 오우 야. 설마, 같이 마시나? <웃음> 아, 얘, 애다. 나보야, 나이 내? 적으니까. 나이가 얼마나, 거, 얼마나 차이가 나서 애인걸? 적으면 세살 적어서 세살 적으면 세살 그러니까, 적어서, 적게 봐서 세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야? 좀, 적, 적게 차이 나면. 그러니까, 적게 차이 나면 세살이라고 어, 어. 위험하네 그러면 안돼지 숨은 <웃음> 아 근데 단순 위험이 아닌데 한살만 낮아도 숨은 마시는데 어, 못 마시지 <웃음> 우리하고 한살만 차이 나도 못 마셔 응, 못 마셔 일단 광물 굉장히 깨서 저산좀 돌아다니고 있을래 어, 그... 난 지금 연구자료 옮기고 저글링이라고 들어봤나? <웃음> 아 그리고 익스텐더는 쓸모 있길래 자네에서 뽑아왔다 어쓸수 있는건 그냥 애튼 다 뽑아왔나 쓸모 없어보이든 있어보이든 어 없어 보이든 있어 보이든. 아, 그냥 익스텐더 어, 그냥 있길래 뽑아왔다 어 그거는 그런건 기왕이면 발전기 찾아오면 최고긴 한데 그데 그래, 발전기가 없더라 잘 없다 어저아 근데 한번씩 산에 올라가면 있더라고 그래서 산 올라가보려고 동굴에도 있다 어 음, 내가 그거 하면서 찾아본적이 야 저이금저 저 앞에 봐봐 내가 응. 바라보는 방향 봐봐 왜? 저 앞에 보면은 당장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미네랄 덩어리가 두.. 아 <웃음> 저거 내가 다.. 어, 거의 다 박아놨는데 내가 박아놓은 길 까다보면 있다 개 많다 여기도 요 이쪽 편에 나나 있다 그럼 여기 사방이 전부 연구자료에다.. 다 옮길까? 어..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기지 옮기자 전 가까이 있는 건 연구 샘플도 있다가. 많다 여기 그러니까, 이 커다란 거 하나에 400 얼마씩 주거든, 보통. 많으면 500 주고. 뭐를? 음, 바이트를, 하나당. 어. 연구소 두 개를 돌리고 싶긴 하지만, 당장 우리는, 음,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기 못 꼽나, 저기. 발전기가 있어야 꼽지. 하나 찾아야겠네. 만들거나, 나중에. 음, 만들려면은 이 바이트를 전부 소모 발전기 하나에 3, 중형 태양이 350, 3500 바이트. 중형 풍력이 얼마냐? 2500 바이트거든. 그리고 저 산에 있는 거 있다, 얘가. 음. 산에 있는 것들은 좀더 비싸게 쳐준다. 잠깐만, 어, 어... 레진 버리고. 어, 자원 떨고있는 점, 점, 점토도 갖고 왔다. 점토도 얻었나? 아모늄에나 점토였던 것 같다. 아뭐 헷갈릴 수 있지 색깔 비슷한. 가끔 그런 일이 있다. 혹시 모르니까 코난물을 좀 갖고 가볼게. 어. 이빅전력이 부족합니다 응. <웃음>